다이어 뭐야 신들렸다어 많아 진짜 많다 이만큼 진짜 많다 묵기이야묵태이어한번에수북이가 우태기. 생겼네 되게 살충이다 이 개미지옥 청산해야겠어 그냥 개미지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은 나올 수가 없는 곳 드디어 이곳을 나오네요 얼마만에 지상의 공기냐 아이템 정비 한번 하고 아 진짜 얼마만에 바깥공기입니까 진짜 온 김에 좀 수식도 하고 뭐무 일만 했어 아또 여기서 뭐 일하고 있네 미 심고 있네 우리가 이제 블레이즈를 잡으러 갈는데 음식 다들 챙기시고 일단 금 투구 하나씩 주셔야 금 네. 아이템을 껴야 필렛들이 공격을 안 하니까 블레이즈가 불 날리면은 방패 탁 들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앞에 손도 있거든요 여기 여기, 여기. 블레이즈 스포 블 여기 총두개 있거든요? 화염데미지 조심하고 어,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블레이즈 소환될거예요 두고 어, 기 떴다 떴다 화염 쏘는 것만 방패로 막으면 되니까 블레이즈 막대 한 10개 필요해요 어, 딴데 한번 가볼까요? 여기 여기 블레이즈 소환될 때까지 이쪽 가볼까요? 이쪽으로 가도 또길 있거든요? 여기 소환되는 동안 여기도 하나 더 있거든요? 블레이즈가 두개 있어요 이쪽에도 하나 있던데? 아 여기 있다! 어, 가깝네! 블레이즈 하더 있네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잡으면 되겠다 했었다. 블레이즈 막대기 은근히 안떠 어? 나 모르고 피글린 건드렸어요? 여러분들 안돼! 다시 가자 근데 가까워 가까워서 아이템 찾을 수 있어 아 레벨 날린거 좀 아쉽다 아 레벨작 하려다가 이번에는 죽은 이유가 모르고 좀비 피글린을 건드려버려가지고 그냥 안 건드리면은 공격 안하는데 이번 거는 아이템이 바로 이 가까운데서 어? 뭐야? 샌데 가자 철셋이라도 들고가자 자 이거 써야겠구만 귀중한 자원을 써야겠어 아, 이때를 위해서 기다렸다 응급장비 이때를 위해 존재하는거지 내가 가서 몬스터 다 없애놓고 있을게요 아 잠깐만 근데 많은데? 뭐좀비 정비... 그때 네, 아이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어, 왔다 왔다 왔다 아이템 먹었다 아이템 먹었다 아이템 안사라어 아이템 먹었어 아이템 먹었다 아이템 살렸어. 어, 몇개 사라진 거 아닌가? 아, 술토니 먹었죠, 아이템. 먹었지, 먹었죠? 먹었으면 된 거야 아이템 다시 정비 한번 하자 안 먹었어 아이템 안 먹었어요 몇개 사라졌는데 그러면 나 아이템 꽉 차가지고 못 먹었는데 단발의 차이 로 이렇게 많이 날리진 않았는데 나는 내건다 먹었거든요 혹시 제거 바지 다이아바지 드신 분아 아, 1초만 빨리 왔어도 5초만 빨리 왔어도 내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이템 다 넣고선 아 좀비 피글린 입었다고요 피글린 입었다는데 아 대신 몰려온다 가둬둘까 그냥 저기다가 다른 스포너 저쪽 거기 있다고? 가볼까? 가보죠 내가 뚫고 가볼게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사라진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아이템 창이 부족해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투토님 아이템을 내가 못 먹었어 아이템 창 부족해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먹으려고 가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어왜 없지? 이래서 봤는데그 잠깐 사이에 사라진 듯? <웃음> 나는 그럼 내아이템을그 잠깐 사이에 먹는 거고 어? 아! 아! 리핏 마지막이야 아 근데 블레이즈 요새가 생각보다 좀 빡세긴 해요 아 찾았다 아 찾았네 아왜 이렇게 오늘 구사 일생이야 찾긴 했다 다 아, 찾았다 어 여기 드세요 아이템 드세요 아이스요한분또 어디서 죽은 거지? 많이 찾았는데 이번에? 아이스왜 이렇게 많아 아이템 천지네, 여기. <웃음> 또 어디서 죽, 어디서 죽었지? 오는 길을 좀 쉽게 만들어야겠다. 오는 길이 멀어가지고, 이거. 좀 쉽게끔. 아이템 잃어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. 길을 좀 닦아놔야겠어.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야겠어. 맨손으로 지옥탐방. 피해, 피해, 피해. 아, 도망아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저기 어차피 상자 있어서 아이템만 먹으면 된다. 저 맨손으로 왔습니다, 여기까지. 뭐야, 여기, 여기 여기, 방패만 4 개야. 몇 명이 죽어 나온 거야, 여기서. 당연히 밖에 없어. 아이템 여기 많아. 창고에. <웃음> 아이템 진짜 많음 아 근데 다이아 갑방 어디 갔지? 어이구 소돈님좀 초라해지셨네. <웃음> 다이아 풋 세트, <웃음> 다이아 세트 입고 계셨던 거 같은데. 아이구야 아이템 근데 다 찾았죠? 아이템 끼고 있는 그 피글링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. 아이템 훔쳐간 피글링 같은 거 잡으면 아이템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. 어 너무 많다 근데 저기 있어. 잡으려고 해도 하나씩 잡아야 편한데 길자가 파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길 파놓으면 편할 것 같긴 하거든 일자로 올수 있게 지옥에다가 고속도로 개통해둘게 타고 오면 된다 이제. 아이템 없이도 여기로 올수 있어 고속도로 개통해놨어 여기서 이제 내려갔다가 여기서도 그냥 쭉 걸어가면 됩니다 몬스터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블레이즈 스포너까지 한 번에 도착함 오오오오 오 어, 어, 어. 어, 방패 방패 방패 방패 방패 부서졌어! 아! 방패가 부서져서 죽을 뻔했네 안부서할 뻔했습니다 방패 부러져서 사망할 뻔 블레이즈 더이상 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? 많이 잡아가지고 음식이 없네 집중 갈게요 음식이 없습니다 어? 어? 아씨 누가 여기다가 구멍받았어 아! 아 돌아가는 길에 아 누구야 네, 내템 제 아이템 어디였죠? 드신 분? 제, 제 아이템 아직 아무도 안 먹었어요? 어의거 어디 있어야 되는데 내다이아 네, <웃음> 다이아모자 제모자 아니에요 그거? 내 <웃음> 네, 다이아 헬멧 줘나딴데갈거야 <웃음> 어, 뜯어가라고요? 정비 한번 해보죠 아이템 나 엄청 많이 날리진 않은 것 같은데 블레이즈 막대기가 그러면은 한번 던져볼까? 엔더 위치 살짝 봐볼까? 어디 쪽에 있는지 엔더 유적 대략적인 위치 높이 달면은 멀리 있는 거고 낮게 달면은 가까운 데 있는 거고 이 쪽이네 엔더 진주가 많이 없어 이제는 엔더 진주가 필요한데 요새를 찾던지 아니면 엔더맨 보일 때마다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엔더맨 잘 타고 다니면서 잡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엔더맨 은근히 돌아다니다가 나와서 <웃음> 아, 왜? 왜요? 아니아니 아뇨 아니, 뭐 훔쳐가려는 거 아니에요 렌저징 2개? 그러면은 총 8개 한 7, 8개 있는 거 같은데? 그리고 피글린 요새에서 한 10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한좀 나올 수도 있는데 펄 30개 정도 있어요 여기 도 부족해 마을에 철이랑 석탄들 섬탄... 왜 자꾸 부족하지? 철이랑 석탄이 철 진짜 다 어디 갔지? 누가 썼죠? 철? 철마 아까 지옥, 지옥에서 지옥 설마 히글린 요새를 찾자 요새를 찾는 게 그나마 엔더진이좀 빨리 얻는 방법 같은데 어? 찾다아 뭐야? 아, 왜 이렇게 금방 찾지? 자표가 좋네 지옥 자표 너무 좋다 꼬방 옆에 갔는데 요새 있는데요? 우리 이제 요새도 가까워 우리 다 뚫어놨어요 갑시다 우리가 지옥 탐사 아니면은 바이아 좀더캐오기를할 건데 돌던지게 해보자 우리 어디로 갈지 한번 정하 가하기 전에 몬스터들 있으니까 잠부터 자자 아이 날파리들 진짜 <놀린> 우리가 운명에 맡길 겁니다 지옥을 갈지 탐사를 할지 운명에 맡겨보자 불에다가 돌던지기 할 겁니다 여기다가 가운데다 던져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지옥가기 말이 좀 그런데? 지옥탐사 이쪽으로 가면은 동굴탐사 가운데다 돌 던져보세요 한번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? 아, 어 동굴탐사로 갔다 벌베이가 동굴 탐사로 갔어요